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 채널 리포터 김세현입니다 오늘은 저희 살집 채널과 함께 다산 신도시 센트럴 에일리네들 아파트 공급 111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B타입 실내를 살펴볼텐데요 방 4개에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함께 둘러보아요 이 단지는 경의중앙선 돈용역이 차로 4분 거리에 있으며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네요 자, 현관입니다. 정면에 작은 방이 딱 보이고 양옆 벽면에 화이트톤의 신발장이 있습니다. 행인 타입으로 된 신발장이라서 자주 신는 신발들은 굳이 열고 닫고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신발장 문에는 전신 거울이 길게 배치되어 있네요. 수납칸이 눈 대중으로만 봐도 넉넉하죠? 자, 현관 바로 근처에 거실 화장실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답게 욕조 잘 설치되어 있고요. 세명기가 반다리 세명기로 아랫부분이 정말 깔끔하네요. 거울은 수납장 슬라이딩 도어에 배치되어 있고요. 수납공간과 거울을 함께 배치한 센스가 돋보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창이 정말 큼직한데요. 이야 공원이 한눈에 보이네요 일단 바깥뷰에 조경이 보이니까 뷰가 그냥 좋네요 화이트톤 옷장도 옵션으로 되어있는데요 한쪽 면에 거울을 달아서 화장대로도 사용 가능한 옷장입니다 거울이 배치된 곳도 와 수납공간 정말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겠죠? 자 두번째 작은 방입니다 창을 통해 남양주 체육문화센터가 보이고요 아, 이방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서재나 자녀의 방으로 사용하면 좋겠어요 맞은편 세 번째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과 동일한 위치에 창이 나있죠 크기는 첫 번째 방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자, 집의 하이라이트, 거실입니다. 거실답게 창이 작은 방들의 두 배로 아주 큼직한데요. 아트월 쪽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비롯한 컨트롤러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아트월은 대리석 느낌의 소재인듯 보이는데요. 이 단지는 근린 생활 시설이 정말 잘 갖춰져 있네요. 거실과 대면형 구조인 주방 살펴볼게요.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화이트톤의 수납공간 좀 보세요. 정말 심플한데요. 이쪽 문을 열면 냉장고를 두는 공간이 하나 더! 김치냉장고까지 보관하기에 무리가 없겠습니다. 아일랜드 식탁까지 포함해서 D자 구조의 주방이네요. 상부장, 하부장도 뭐 이정도면 넉넉하고요. 개수대 쪽과 거실이 맛통풍 구조로 창이 나있습니다. 가스렌지 아래에 오븐까지 잘 설치되어 있네요 문 열림 기능, TV 시청 등이 가능한 시스템 컨트롤러도 잘 되어 있고요 자 옆에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인데요 선반이 아주 귀엽게 두 개로 되어 있고 창이 나 있네요 이쪽 창에서 체육문화센터가 한눈에 보이는데요 이쪽 문을 열면 대피공간이 나오네요 다용도실 안에 대피공간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답게 크기가 정말 큼직하죠? 작게 창이 나있고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부터 살펴볼게요. 전동 빨래건조대 있고 거실 창과 동일한 위치에 창이 나있습니다. 이쪽엔 실외기실이 위치해 있네요. 발코니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드레스룸이 나오는데요. 오 어, 뭔가 공간이 되게 여유롭지 않나요? 자 안방 화장실부터 살펴볼게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기는 역시 반다리 세면기로 아랫부분 깔끔합니다 거울은 수납장에 문을 활용했네요 받침대까지 다양한 크기로 수납공간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장대 쪽 수납공간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어머 창이 또나 있습니다 상판은 대리석 느낌의 소재이고 악세사리 보관함까지 있네요 여기 화장대와 이어지는 느낌의 수납공간이 또 있는데요 수납공간 하나하나가 입주자를 위한 섬세함이 돋보이죠 역시나 문에 거울을 이렇게 배치해서 시각적인 공간감을 주는 인테리어네요 여기 문을 열면 이야 팬트리 형식의 드레스룸이 또 나옵니다 구석구석 공간 활용을 정말 잘했죠 여기에도 창이 나있습니다 아니, 안방의 창이 무려 4개씩이나 나 있는 방이네요.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 채널과 함께 다산 신도시 센트럴 에일리네들 아파트 공급 111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B타입 실내를 살펴봤습니다. 방 4개에 화장실 2개 구조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뿅!